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지웅의 지웅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이제 올리네요 영상 촬영 당시만 해도 일교차가 심했지만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근데 더빙을 하고 있는 9월 22일 일요일 현재 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곧 제 얼굴이 나오니 놀라지 말아주세요. 오늘 저는 늦잠을 오래 자고 잡... 휴가예요. 휴가여 가지고 되게 여유로운 아침을. 아 어, 이제 아침이 아니, 아니죠? 점심이고요. 영상 편집도 하러 어, 친구네 가게에 가려고요. 음... 제 안경이 어디 있을까요? 야 안경 어디지? 안경이 여기 있구나. 안경을 쓰고 가고요. 선풍기도 끄고 가방도 들고 이단 뵙겠습니다 안녕 운영도 먹고 찍었네 잠깐 있잖아 노트북장수업상 성공합니다 한번더 읽으려고 내가 뭐 떠야 이책을 이 추천해 주죠 수업을 마치고 지금 저희 목요, 저 맨날 조깅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랜만에 같이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랑 라면을 하나 먹자고 해서 편의점에 왔습니다. 음, 편의점. 유부남 <웃음> <웃음> <웃음> 라면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라면 있어 또너 얼굴 나와도 되지? 여기서 한번 해줘. 안녕~ 응? 얘는 결국... 세계... 세계 최고의... 먹습니다. 어... 아니 세계... 인거나?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돼야 할거 아니냐? <웃음> 아니...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돼야 할거 아니냐? 어머리... <웃음> <오모리> 김치 찌개라, 며 <웃음> 어머리! It's l i r e t i n 왔어요 <웃음>